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타레비의 꿈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검은사막 모바일 사냥터의 선택과 스킬 세팅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자동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벨, 공격력 그리고 연금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스킬 세팅과 위치 선정입니다 자 아무튼 사냥터 선택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사냥터의 선택에 있어서 레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본인의 레벨과 사냥터의 몹 레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어드밴티지 또는 페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몹 이름의 색깔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몹이 강력할수록 빨간색, 주황색, 그리고 나와 비슷하면 흰색, 나보다 약하면 초록색과 회색 순으로 변합니다. 본인보다 7레벨 이상 낮은 사냥터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투의 흔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아예 랩업도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4레벨 이상 높은 사냥터에서는 2배의 경험치와 2배의 드랍률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냥터의 선택에 있어서 레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냥터에서 자리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자동사냥을 누르는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벽이 있다거나 또는 장애물이 있어서 이동을 할수 없다거나 장애물 뒤로 원거리 스킬을 날리는 멍청한 AI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넓고 장애물이 없으며 목 리젠이 집약되는 장소가 효율이 좋습니다. 다음은 자동사냥 시 스킬 세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모든 캐릭이 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캐릭은 어떤 스킬을 쓰는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세팅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스킬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스킬 입력 후 실제 데미지를 주기까지의 시간, 실제 데미지를 주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데미지를 준 후에 다음 스킬을 사용하기까지의 시간, 둘째, 원거리 공격인지 근거리 공격인지, 셋째, 풀타임의 조화 이렇게 세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먼저 스킬 입력 후 실제 데미지를 주기까지의 시간은 뭘까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션이 중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몹들은다 한방이다 이거예요 그럼 때리기 전에 0.1초, 실제 데미지를 주는데 걸리는 시간, 때리고 나서 원래 자세로 돌아오는데 0.1초면 내가 버린 시간은 0.2초가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시간이 적을수록 사냥속도가 빨라지는건 말에 뭐하겠습니까? 입만 아프지. 물론 이때 공속 이속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공속과 이속은 변하는게 아니니까요 어떤 스킬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걸로 가정했습니다 아 물론 버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자동사냥은 스킬을 자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스킬을 사용할지 몰라서 실제 연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원거리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약간 특수성이 있는게 선 모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 시간과 선 모션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서 때리는 거랑 투사치를 날려서 때리는 것, 결국 소비되는 시간은 비슷하다는 거죠. 아 물론 선 모션이 긴 스킬은 답이 없고요. 자 그럼 이번에도 간단하게 스킬 사용 영상 보시겠습니다. 첫번째 스킬과 두번째 스킬의 차이점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또한 자동사냥시 이동반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사냥터에서는 원거리 스킬을 장착할 경우 사냥반경이 넓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한방에 죽이지 못하는 사냥터에서는 원거리 공격 사용시 오히려 사냥속도가 감소합니다. 왜 감소하냐면 잡지도 못하는거 몇마리 잡자고 뛰어가서 거기다 원거리 스킬을 날리고 있어요. 실제 잡아야 되는 걸안 잡기 때문이죠. 이니시를 거는게 아니고 되려 이니시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을 고를 때는 사냥터의 수준에 따라 때로는 넣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진기. 이 친구는 참 계륵인게 갑자기 은하철도 999를 타고 우주로 가버린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너무 긴 돌진기는 오히려 빼는게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쿨타임입니다 쿨타임이 없다면 망자유린 하나만 넣고 사냥하는게 최고의 효율이 나겠죠 전중후 모션이 가장 짧고 거기에 이동까지 절약되니까요 그런데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넣으면 이렇게 평타를 칩니다 쿨타임이라고 썼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평타예요. 평타를 자꾸 치면 스킬 세팅이 잘못된 겁니다. 적절하게 스킬을 배분하고 가능하다면 평타를 치지 않게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션을 봐서 우선순위를 나누고 그에 따라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스킬을 넣어줘야 평타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는 스킬이 바로 모션이 길지만 사냥에 도움이 되는 버프를 준다거나 피를 채워주는 스킬입니다. 피를 채워주는 스킬은 무게 초과 시에 생존에 도움을 줍니다. 무게 초과 전에는 어차피 한방일테니까 별 필요가 없겠지만요. 그리고 스킬의 계열, 개수 등은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한방 또는 두방에 죽이는 사냥터에서 사냥을 할건데 계열은 별 상관이 없어요. 아 무슨 계열을 올리세요? 무슨 계열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올리셨다면 그 스킬로 한방이 나오는 곳이 사냥터가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 망자율인 아이브 0%일 때한 방에 안 나오던 게 50%가 되니까 한 방에 나온다. 그럼, 거기가 이제 사냥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면, 전 기본적으로, 알, 라브리프, 아이브, 세르트순으로 추천해 드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세팅한 스킬로, 한 방에 몹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이상적인 사냥터입니다. 최대 9 방. 그 이상은, 아, 여긴 아직, 안되나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공격력과 연금석입니다. 공격력의 중요성은 저번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연금석에 대한 이야기는 안할 수가 없겠네요. 일단 보시다시피 제가 초밥업진이라 초밥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사냥꾼의 연금석 같은 경우는 1.2방 또는 1.3방이 나오는 사냥터에서 한방이 나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무게가 초과되어서 딜이 감소할수록 사냥꾼이 좋을거라고 판단됩니다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초밥인 바람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아무튼 나중에 초밥 먹으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냥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영지에 있는 고대 유물 재단 그리고 전장의 석상입니다 고대 유물 재단 같은 경우는 사냥에 도움이 되는 가방 무게 그리고 경험치 획득량 그리고 필드 아이템 획득 확률 상승 패시브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으시는 유물은 가능하면 팔거나 흑정령에게 먹이지 마시고 이 재단에 헌납해서 레벨을 상승시켜 주시는게 좋습니다 전장의 석상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번 경험치 획득량 버프를 받을 수 있고요 2시간 동안 경험치 10%를 더 받을 수 있는 버프를 줍니다 자 그리고 반려동물은 운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필드 경험치 증가 그리고 뭐 무게 증가 그리고 뭐 공격력 방어력 증가나 은하 획득량 증가 등 다양한 버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것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벤트나 펄 상점에서 얻을 수 있고요. 필드 경험치 증가,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 그리고 무게 증가 이렇게 세가지 옵션이 있고 3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먹을 경우 중첩해서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3개를 먹으면 9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전투 플러스는 무게를 800 증가시켜주고요. 최근에 새로 추가된 흑정령 플러스도 무게를 800 증가시켜줍니다. 아 물론 편의성 탭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방 및 무게도 사냥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되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사냥터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리하자면 자신보다 플러스 4레벨 이상이면서 한방에 죽일 수 있는 곳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터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테니까 마지막으로 제 보조 캐릭터를 돌려가면서 찾은 추천 사냥터 리스트를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투력이 아니고 공격력 기준입니다 구독 및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